선박을 빌려두 달간 매일 매생이 채취업자는 그 밖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에 해당하나 설명의무 위반 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고법 2001-42006 토대로 면밀히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1998년경 상해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당해 계약에서 면책하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 선박 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비보험자 망인은 보험기간 내 1통급 목선을 빌려 매생일을 채취한 다음 같은 날 선착장으로 돌아와 배에서 내리다가 발을 헛디뎌 바다에서 빠져 익사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가 보험금 지급 채무의 발생 여부 위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상해사망 보험사고에 해당합니다. 쟁점나 피고의 면책항변 및 원고들의 재항변에 대한 판단 망인은 지 어촌계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 김양식을 위하여 장흥군 수협 대덕추장소와 11책 부분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사고 직전에 겨울철 약 2개월가량 거의 매일 바다에 나와 매생이치취 작업을 하기 위하여 선박에 탑승하였던 사실이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망인은 자신의 주된 직업 내용은 아닐지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그가 겨울철에 주로 종사한 김양식업과 관련된 부수적 일인 매생이 채취를 위하여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였다가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보험 모집인이자 그의 조카인 d 는 망인이 어선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농업에만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권유하였고 망인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여 그 밖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한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약관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보험자인 피고의 피용인인 D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왕인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이러한 약관의 면책조항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.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.